가차의 세계를 한번 가차 없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블 고! 열어서 짜 오. 네, 상주들대다니반갑집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? 네,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지난주에 마블고 컬렉션 한번 보여드렸었고요.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스파이더맨 60주년 기념 한정판 마블고 컬렉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심지어 랜덤박스라고! 요게 이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이제 한정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미니어처 버전 3개의 레이싱 모델 10종에서 총 1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나는 풀 컬렉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박스 겟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지난 시간 마블고와 마찬가지로 개당 4,9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13개를 한 박스를 다겟 하더라도 63,700원이에요. 그러니까 뭐 전혀 부담 없이 네, 전종을 수집할 수 있는 뭐 그런 마블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 면될것 같고 하나씩 또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이네요. 꽃기통처럼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또 옛날 생각나죠. 요즘에도 이 가차가 많고 어린 친구들은 또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우리 키덜트들도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가차는 요즘에는 안 하긴 하는데 또한번 가차의 세계를 한번 가차 없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애들이 좋지 않아? 아, 섭외가 뭐지? 이런... 지금 보니까 총 13종인데 지금 12개밖에 안 들었어요. 나중에 하나 없는 거는 제가 가서 또 랜덤 뽑기로 또 뽑아보죠. 뭐 하나 사면 되니까. 세븐일레븐 가서. 로또 추천 받나 아. 자, 깊숙한 곳에서 하나 꺼냈습니다. 아, 사줘! 해가지고, 오, 검은색 비닐, 에 들었어요. 제가 뽑은 첫 번째 친구는, 오! 대박사건. 네. 이게 1번일 것 같은데요. 전형적인 스파이더맨 컬러를 하고 있는 빨파의 스파이더맨. 네. 되겠습니다. 어, 예쁘네요. 사실 이게 진리네요.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그 친구들도 예쁘긴 한데, 아, 요렇게 빨간색에 파란색, 그 다음에 검은색 로고가 들어있는 요 차야말로, 네. 딱 봐도, 아, 이거 스파이더맨 차다! 할수 있는 그런 친구. 요거는 스칼렛 스파이더입니다. 제핫토의 영상들 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플스4에 나왔던 그 스파이더맨들의 네, 그 종류 다른 거. 네, 스파이더맨 60주년 한정판답게 네, 이렇게 또 나와줬습니다. 되게 네, 예쁜데요? 이렇게 또 뒤에 부분은 노란색으로 또 포인트가 딱 있고요. 클리어 파츠가 위에까지 아예 다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. 통 클리어 파츠다. 자, 다음. 레이싱 모델이 나올지, 미니어처 모델이 나올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자자자. 단따라단단단. 오, 노란색 느낌입니다. 아, 요거는 스파이더 아머. 2입니다. 보시면 약간 그 안티오크 수트? 네, 그런 느낌이라고 뭐 보면 될것 같은데, 어, 요렇게 또 색깔이 진해색에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고, 창 자체도 노란색, 네,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서, 안이 훨씬 더잘 보이는 요런 느낌. 자,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겁니다. 딱 보시면은, 어? 아, 이거 마일스 모랄레스 색깔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요 친구는 스파이더 아머 마크 1, 같은 아머 마크 1, 2, 요런 느낌이라고 하네 오, 그러게요. 건발 그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스파이더 아머 1입니다. 사실,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수트예요 네, 혹시나 요거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이미지 저한테 따로 메일로 보내주시기엔 너무 귀찮으시겠죠? 네, 그만 두세요. 오! 우와, 여러분! 이겁니다. 사이보그 그 스파이더 아닌가, 그죠? 그래서 오른쪽 보면 은어 그냥 뭐 크게 스파이더맨 또 레이싱 모델이랑 크게 차이가 없나 싶은데 이쪽이 포인트네요. 여기랑 여기 앞유리, 운전석 앞유리. 와 멋있습니다. 이게 사이보그 스파이더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빨간색도 바퀴도 특징입니다. 이렇게 바닥 색깔까지 다른 것도 네.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싶네요. 오! 어, 너무 세게 힘을, 아, 힘이 너무 좋나봐요. 지금 소나기 힘이. 아, 이번엔 만졌을 때 미니어처 모델 느낌이 납니다. 보시면, 아! 진짜 귀엽습니다. 아, 스파이더맨 미니어처 버전 되겠습니다. 어, 아, 귀여워요, 귀여워요. 이런 식으로. <웃음> 자, 이어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. 역시나 미니어처 모델로 나왔고요 네, 요거는 그웬. 네, 그웬 되겠습니다. 아, 요렇게. 여기서 정식 명칭은 고스트 스파이더라고 하더라고요. 요렇게 예쁘게 생겼고. 예. 아, 그렇습니다. 그래도 이게 저 스파이더맨 60주년 기념판이기 때문에 아, 이거뭐 가치는 더 있지 않을까요? 자, 계속해서 따다 볼게요. 고스트 스파이더 레이싱 모델 되겠습니다. 아, 이 핑크색 굉장히 예쁘네요. 네, 요렇게 클리어 파츠 색깔 진짜 예쁘죠. 네. 흰색에 까만색에 핑크, 요 조화. 오, 이렇게 연속 두번 고스트 스파이더 뽑았네. 아무 의미 없지요? 계속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마일스 모랄레스 레이싱 미니카 같습니다.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제가 아까 헷갈리만 했죠? 요 친구랑 요 친구랑. 네 대신에 앞에 프린트 완전히 다르고 옆에 바퀴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, 그죠네요렇게 뒷모양도 문양이 여기가 좀더 프린트가 들어가 있다. 녹색입니다 녹색 야 요거 여러분 네 헐크 버전 아니고요 요거는 스파이더 스텔스 수트 버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야또 요런 것도 있네요 제가 그린 스텔스는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뭔가 메로나 묻고 싶게 약간의 그런 연두색 네 녹색 표현을 좀 해줬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마일스 모랄레스 미니어처 버전 지금 안 나왔고요 요거 스파이더 2099 저거 안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아이언 스파이더 이렇게 세개가안 나왔습니다. 미니어처 버전도 좋지만 이 레이싱 모델 풀세트를 가는 게 좋아서 마일스 모랄리스 미니어처가 안 나오고 이두 개가 2099랑 아이언 스파이더였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열어볼게요. 아니야. 뭐야. <웃음> 네, 고스트 스파이더, 마일스 모랄리스 스파이더맨 요거세개또 이렇게 같이 갖다 놓으면 굉장히 예쁘다라는 거, 요 세트. 요것도 나름에 요렇게 풀 세트를, 네, 삼종을 완성을 했습니다. 아, 좋네요. 그러면 요거 하나가 이제 스파이더 2099냐, 아이언 스파이더냐,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, 여러분들은 지금 디자인 봤을 때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? 요둘 중에. 뭐, 저도 두개다 괜찮은데, 그래도 또 황금색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, 빨간색과 금색이 좋아 이 아이언 스파이더가 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짠짠 짠 짜잔 짠, 짠, 짠! 열어서 짠짠짠짠 짠! 우와 2099다! 오늘 이상한데? 스파이더 2099도 굉장히 예쁩니다. 와 이렇게 또 빨간색 으 로고, 네 흰색에 이렇게 회색 느낌인데요. 아, 요거 이렇게 뽑고 보니까 아이언 스파이더가 또 궁금해지기는 하네요. 아, 정말 대원 쪽에서 네, 일부러 하나를 빼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다라는 생각까지 해보면서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